오늘도 홍언니는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먹방 아 치킨이 아닌 고칼로리가 아닌 오늘은 회로 먹방을 하겠습니다 아주 비싼 회를 찾아다니면서 먹고 회에 대한 지식과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지식이 아주 많은 징민 황철순 네, 황철순과 함께 회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7시 10분이에요 이놈이 형을 먼저 기다리게 하고 있네 어? 저보다 구독자가 많다고 저보다 몸이 크다고 늦게 오고 있어 잘못했어요자 한참 기다리다가 아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네 철야 네. 7시 만나기로 했었는데 30분이나 선배를 아, 오늘... 선배를 이렇게 선배를 기다리게 한 우리 황철수씨 나는 형이 미리 오면은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을 아 준형이 또 늦는구나 나 일곱시 전에 왔어 내가 전화왔다잖아 네. 항상 네. 나 항상 언제 네. 가야지 아러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는 맛집을 다니다가 음. 여는 오늘 처음 와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온데 물어보니까 여기 지하 1층이 네. 이제 자연산 닭은바리를 취급하는 어. 곳이고 여기가 그 건물 6층이 메뉴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뉴가 없어요. <웃음> <밖에> 없어. <웃음> 술밖에 없어. 술 메뉴판이 있고 그냥 두당 얼마나 정해져가지고 술 메뉴판만 있네요. 나는 스키다시로 먼저 아... 어... 피문나죠피문나 그리고 가리비, 구이. 아 그리고 이거는 소바처럼 먹는 건데 이거는 한치에 한치. 그리고 참소라. 그리고 어, 단새우와 아보카도 그리고 아, 성게알, 운이죠, 운이. 자, 스키다시.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손님, 우리 홍준영 어, 선배님이죠. 없다, <웃음> 이제 아, 나는 네. 그 전에 먹었던 메인 요리인데, 포차에서 먹었던.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술을 또 형님하고는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어 제대로 먹으려면은 제대로 제대로 된 음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홍준영 대한민국 자 주제가 이거야. 홍준영도 필요 없고 근데 우리 언제 먹어? <웃음> 아니, 아, 관상용이야? 맞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웃음> 모양 아니 딱딱한 아, 거 아니었어요. <웃음> 아 초. 이게 첫 순위가 먹는 순서대로 먹어야겠어. 페리에 <웃음> 절각균이 있는 한치 예술이야. 음. 제주도 스타일로 한번 먹어볼까? 잠깐 잠깐만. 네. 나 따라할게. 최순이 스타일로 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스타일로 자, 제주도 스타일 이게 우니를 넣고 자, 아보카도를 우? 제주도도 아보카도를 넣어? 아뇨 아니, 아뇨 아니지? 이렇게 해서 김에다 싸먹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단새우까지 단새우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꼬랑지만 빼가지고 그래서. 자 이거를 와사비장에 푹 담가서 와사비장에 내가 만든 초밥 중에 제일 맛있네요 근데 맛있다 진짜로 이게 원래 성게알이 향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 나도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게 하나도 없네 아보카도에 세지도 하고 이게 오묘하네 음. 음. 그니까 러 성게를 잘 조리 된잘그 조리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음. 왜냐면은 성게가 조금만 이제 잘못 유통된 거는 비려요 음. 사람들은 비린맛 때문에 이걸 못먹는 사람들은 호불호가 많이 가는데 그 중에 못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비린맛과 비린향 때문에 데 비리지만 않잖아요 오히려 성게는 단맛이 나요 어, 그럼 진짜로 네, 네. 진짜,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네. 짠 짜자잔 음, 말씀 드린과 동시에 어, 다근발이 나왔습니다 다근발이 어, 이 정도면은 뭐좀작은거에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보다 어, 음. 크기는, 크기는 작고 음. 근데 이건 오리지널 다근바리에요. 다근바리를 드시려면 이제 구문쟁이라고 하죠. 이제 그 능성어랑 생김새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겉에 피부를 보면은 알수 있지만은 피부를 다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잘 모르겠죠. 그럴 땐 어디를 보냐? 자이 살을 보시면 됩니다. 다근바리에서는요. 절대로 붉은 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붉은 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 정도 붉은 살이 아니고 붉은 살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빨간 살이 나면 그거는 능성어예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닭은발이 껍질입니다. 이게 아주 별미죠. 응. 다은발이 껍질과 그리고 닭은발이 내장. 이거 완전 곱창 맞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세요. 응. 곱창이죠 완전. 그러네. 네. 근데 너무, 이게, 아, 작은 이게, 이게 같아. 뭐라고? 창자야, 창자. 창자. 네. 지금 식감이. 아, 그렇네요. 애매해. 지금 약간 그거 같아. 무슨, 그 뭐냐. 애들, 애들, 애들 먹는 거밑 먹... 젤리, 그,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웃음> 그 뭐야. 오판. 어, 그런 거 같아. 요 <웃음> 아, 다은바리를 이렇게 모던한 디자인 룸에서 먹기는 처음인데. 진짜 이런 데는, 아, 좀 죄송스럽지만은. 여자랑 언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죄송하지만 <웃음> 언니야 언니, <데도>, 언니잖 <웃음> 언니 여자랑 아니 진짜 여기 <웃음> 언니 <웃음> 홍언니 <웃음> 이렇게 그 뭐랄까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다가 조명도 되게 아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두운 그 그윽한 배경에다가 이 회와 함께 술을 먹으면 여자가 분위기에 취해서 내 무릎에 먼저 누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나 누구 남이지? <웃음> 여기에도 또 맛있는 부위가 있지 않냐? 아야 똑같나? 어, 어. 다른 반은 근데 이제 제일 맛있는 게 이제 뼈거든요? 아 뼈로, 뼈로 우려낸 질이 진짜 사고라고 똑같은데 음. 아, 오늘 조금 아쉬운 게 다섯 발이 사이즈가 좀 작고 그리고 회를 써는 데 있어서 이 두께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나도 두꺼운 거 좋아하거든요. 네. 식감이 나도. 있어야 어. 되는데 이 자연산회는 그만큼 그 자연에서 파닥파닥 뛰어놀았기 뛰어 때문에 음. 운동이 많이 돼가지고 근육이 많아서 그 근육을 우리가 질겅질겅 씹어먹는 재미로 먹는 건데 이걸 얇게 썰어버리면 양식하고 똑같은 그런 야들야들함이 나온거요 그 얘는 지금 플라이급이네. 팬텀? 에. 거의 뭐.. 라이트.. 헤비급은 <웃음> 아니잖아요.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야. 플라이 그 홍준영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준영이 형이 옛날에 한참 보디빌더였을 때 대한민국 헤비급 최고의 보디빌더였지 그때는 그 간지빌더로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 언제였냐면 한 15년 전인가? 그 엄청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 그 캘리포니아 라커룸에서 찍은 거 청바지에 새 사슬에다가 삭발했는데 <웃음> 그 사진 지금 여기 나갈 거 있을 거야. 이게 <웃음> 야 저사 야저사진봐봐 기가 막히지 않냐 저거 와 진짜 정말 그 과거라고 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 시대에도 먹히는 그런 사진이야. 그그 대회 나갈 때 구경 가면 형혼자또그 있어 할리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할 일은 아니고 어. 커스텀 아까 그때 딱 비행 이상한 일이냐. 큰 오토바이 있잖아 그거 타고 그 망사 그 라이더 자켓 있어 아내가 다 보여 근데 그헬비그군이다 <웃음> 그 있어 <웃음> 오토바이 타고 시합장에딱 왔는데 그 있잖아요 블레이드의 그 웨슬리 스나 있습가 어. 완전 와 우리나라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어 너무 그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 그거 보고. 그래서 완전 그때는 홍준영 바가 됐는데 한 10년 정도 공백기가 있, 있고 나서 갑자기 피트니스 쪽으로 그 이만한 보디빌더가 완전 이렇게 싹 스포츠 모델처럼 빼서 나타난 거야. 그 나랑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피트니스 대회를 나간 거지. 머슬메니아1회대회지 우리가. 그래서 둘이 첫 대회를 나가고 둘이서 최초로 라스베가스의 첫 대회는 그게 2009년도였지. 근데 너한국의 성적 얘기를 왜하하왜바 바로 스스베스스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의성적 있었어 내 있었어. 이고 형이 이고에서 1등하고 내가 에서한 내가, 내가 왜그 한국에서 한스에서스국에서한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막 막 헤드스핀하고 막 이래버리거든. 나 롤러스케이트 타고 아, 나갔잖아. 나갔잖아 롤러스케이트를 들고나간 <웃음> <나갔는데> 게 타고나갔잖아. <웃음> 그 당시 때 선수들이 <웃음> 체급이지. 체급 통합이었지. 그치, 그치. 120명이 나왔어. 음. 한국도 우리 그때 55명 음. 나왔어. 체급 없이 55명. 그러니까 와. 근데 120명 안에서 우리또탑 안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뭐랄까 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그런 성적인데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는 그 피트니스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 특히나 그... 바디빌더들 어. 정통 그 대보여 바디빌더들이 정말 무시하고 어. 쟤네는 그냥 운동하는 애가 아니 쟤네 뭐야? 아니 보디빌더가 어떻게 청바지를 입어? 수영, 수영복이 있어? 수영복이 어. 있고 어. 어. 저게 뭐하는 짓이야? 어. 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사실 그 욕먹는 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피트니스가 국내는 완전 붐이잖아 아, 식사까지 나왔네요 어, 갈치조림 그리고 해물탕 그리고 어, 보리차밥 어, 그리고 보리굴비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이게 뭔가요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안 끝나 왜안 끝나 왜안 끝나 왜안 끝나? 끝나? 끝나 그 사이드 메뉴는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 예 이거 제주산 그러니까. 눈같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제, 미안하다 제, 이 세네갈이 아닌 <웃음> 이게 제주산이 아닐 것도고 <웃음> 약간 그 뭐야 저기 따지고 보면 인종으로 따지면 흑인 <웃음> 필잖아요 <있어요. 웃음> 아무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먹을거리와 재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언니TV의 홍언니, 황철순TV의 홍언니! 황철순 황동생이었습니다. 아, 홍언니, <웃음> 황동생. <웃음> <웃음> 안녕!